안녕하세요 목삼촌입니다 오늘은 목수 팀장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일한 기간이 지나면 목공연장을 준비해서 일을 시작한다면 팀장이 될수 있을까요? 사실 목공연장이 있다고 해서 팀장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팀장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맡겼을 때 일하는 모습을 보면 판단이 서게 됩니다. 단순히 연장을 구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팀장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능력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현장은 도면 없이 하는 곳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감이나 구조에 대해 적어놓은 도면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벽체의 길이와 기준 먹맥인 작업, 가구의 디테일, 개구부의 위치와 규격 등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팀원들의 선결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장에 투입되면 팀을 꾸려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비용을 줄 때까지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따진다면 작업자들은 일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는 게 맞겠지만 보통은 목공정이 끝나는 날, 주기 때문에 통상 일주일은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팀장의 일은 하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처음에 언급했던 목공연장의 구비입니다. 빛바랜 타카나 관리 안된 톱이나 연장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연장이 아닌 다른 팀원들이 써도 안전한 연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 시공능력입니다. 도면도 볼줄 알고 연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MDF로 만드는 가구 작업이나 구조물 작업, 천장과 벽 바닥 부분까지 막힘없이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천장 갈매기 몰딩, 천장 목공사, 확장공사, 아치 작업, 등박스 작업, 걸레바지, 문틀 문짝 시공 등 다양한 목 작업을 막힘없이 작업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목공 팀장이 되는 조건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